절제구역 표복열 과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2사에서 6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몫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으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의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업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호하시는 목소리로다. 시호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호는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갖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것 같이 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웃음>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협력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명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의 심판을 베푸신 즉여와께 죽음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고별하며 스스로 청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 스와불과 활을 당기는 룩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세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매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여호와가 말하노라.매월 초하루와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비하리라.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시체들을 볼 것이라.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사여서 66장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여서 66장 아시다시피 이사여서의 마지막 장이지요. 어쩌면 이것은 대선지자 이사야의 마지막 예언 뿐만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초반부에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군가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소를 잡아들이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분양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어쩌면 그것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절 2호부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것은 소위 우리같은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일 바로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옛날에만 하더라도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혈육관계가 아니면 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처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사에서 66장에는 그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지요. 프로셀리텐 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사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에서 66장을 살펴보시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사회에서 66장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추원합니다